그건 호감신호가 아닌 것입니다. 만약 조금이라도 뚝딱거리고 어쩔 줄 몰라면 호감신호로 볼수 있습니다. 3단계 자신의 TMI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ISTJ가 퀴준다. 오늘 시 청하 주시 야사내유상통 ISTJ 와유 신고하 시기원내 ISTJ 월멤버에하시 마인 상 Bon Indung f a s (Vlog) ASMR d n g (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ez s u b n a u c u s a n d